조야이가 기가 맞쇼 여보 대령님 드렁님, 대령님이 올라가도 부대 소생 돈절 마오 전세 용적 하오쇼 보냐 주냐 마그말 따로라 요지 어느 수 항모도 우리와은 불행하고 조신 청조가 있었 주 도련님이 기가 막혀 내 아들 이제 왕자가 죄 사령관에 도 제작님의 를을 하소 사토께서 아르시과 소인도 할 권장마저 죽고 소양인은 제작을 놓고 그쪽에는 대병으로 커였소 박마론이 없고 창하고정안은 적별 결이 없구나 주장에 기가 막혀 주장님은 할머니 전님이 할머니, 나구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지